아, 색깔이 아예 두 개가 다르네. 안녕하세요. 평생에 운도 지지리도 없는 서른아홉 살애 아빠예요. 응. 11년째가지. 아, 12년째 같이 12년인가. 하나뿐인 와이프가 초등학생인 딸내미를 위해 방 안에 장 하나 놓아주겠다고 인터넷으로 저렴한 가구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정말 운도 지질리도 없는 게 가구가 이 모양이야 일단 딱 왔는데 양 옆에 기스가 그리고 또 문짝 색깔은 달라 그리고 왜또 테두리는 우들두들해 갑자기 또 문득 생각해보니까 인생 참 억울하고 운도 지질리도 없는 게 내가 처음에 차를 뽑았을 때 말이야 뽑고 30분 만에 앞차를 때려박았어 물론 내가 앞차를 때려박았기 때문에 과실은 내가 100% 있는데 그때 상황이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그 밟는 거야 물론 나도 밟았지 그럼 뭐하냐고 때려박았어 뭐 그것뿐만 아니야 그냥 또 차를 샀네? 근데 그차 타이어를 보니까 녹이 슬었어이 차가 얼마나 안 나갔길래 그 바다의 바람과 비를 맞아가면서 새 차를 갖고 왔는데 타이어 휠이 녹이 슬었네어 녹이 슬었어다내 운명이거니 하고 생각하며 살았지 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좀 잔잔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한번 정해진 운명은 거스를 수가 없어 또이 모양이야 근데 이게 원래 이렇다고 압축 고압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한 짝만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네짝다 그래요 어차피 이런 압축 고압 방식이라고 또안써 있어요 상대 상 페이지에 와 봐봐 이게 정상이지 그렇지 우둘두둘한 거 없고 색깔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아니 뭐 압축을 해갖고 우둘두둘 하던데 말같지도 않아서 우둘두둘 하기는 이게 정상이지 당연히 오, 이렇게 아 책을 놓고 책을 돌리겠다고? it. Check it. 책 h e c k it. c h 책 c k it. 있 h e 책 k it. Check it. c h 아 c 아, 그, 음, 뭐. 아빠가뭐 영어를 좀 하거든 근데 이 영어라는 건 말이야 있잖아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뭐탁달거으로 외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 우리나라 사람의 문제가 뭐야 외국에 나갔을 때 어? 말 그대로 슈퍼에 가서 물한 병을 제대로 못 사먹는 사람들 어? 놀러가서 호텔 을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어? 나 예약했다 방좀 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못 하잖아 그치? 어느 정도는 이런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단어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아빠는 이게, 이게 말이 입이 딱 트이는 순간에 이게 다 보이더라고 아빠도 아빠도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열심히 했지 단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것저것 열심히 공부하고 갔는데 <웃음> 말이 안돼 배가 고파 근데 길거리에서 슈퍼에 갔지 캐나다 어느 한그 시골 도시에서 슈퍼에 가서 빵을 하나 사먹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지 괜찮아. 음, 생존 영어가 중요한 거야. 뭐든지. 한국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기 어? 때부터 문법을 배워 단어를 배워. 아니잖아. 어 배가 고프니까. 어 배가 고프다 말을 하기 시작한 거고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물이 먹고 싶어. 밥, 맘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하나씩 말이 트이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영어라는 것도 그런 거야. 단계라는 게 있어 뭐 단어도 중요하고 시험도 중요해 하지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이제 어 뭐라고 그러지? 그런 영어 방송도 좀 보고 말도 좀 해서 좀 대화가 좀 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렇게 막 압박을 갖고 막 힘들어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잘 알아 들었지? 응음 오케이 열심히 해 인생이 그런 거야 열심히 해야 돼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어? 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왜 열심히 나는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열심히 하면 내일이 행복해지고 내일 모레가 행복해지는 거 지금 당장 좋아 생각해봐 지금 열심히 안하면 내일 엄마한테 두들겨 두들겨 내일은 안있 음. 봐봐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엄마한테 칭찬을 받잖아 근데 오늘 열심히 안 하면 내일 욕을 먹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근데 내일 시험을 안본다 아... 딸내미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이야...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우리 딸내미한테 가한살한살 한살 먹는 거에 비례하는 거 같아 남들보다 좋은 걸 입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음식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더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만 부모로서 할수 있는 도리만 하고 있지만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해 그래도 다행이지 지금은 반대로 생각해서 2년 전, 3년 전에 우리 딸내미가 지금 이 나이였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 아빠가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지를 않나. 다시 회사 들어가니까 임금을 안 주지를 않나. 아 어, 멀미 날라. 뭐하냐? 네. 어. <웃음> 일 하냐? 아, 이렇게 퇴 어? 일은 하냐? 자. 네. 어? 사무실 올랐으면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재산을 다았습니다 열심히 뭐야? 그런 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매장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 열심히 해야지. 빨리 일하고 마무리 짓고 가야 될거 아니야.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 지금. 아, 이제 얼굴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열심히 하자. 네. 어, 살아나야 될거 아니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너 여기서 씨, 못하면, 나오 된다고. 네, 살아남겠습니다. 어, 항상 마음속에 사직서 품고. 네. 응. 아, 대표님이세요? 아, 네. 네. <웃음> 대표님이세요? 거의 뭐.. 씨 쓰레기장이야 여기가? <웃음> 어? 어? 쓰레기장이야? 안 어? 써서 안 써서 거처럼 안써쓰레기장이냐고좀 정리 좀 하면서 아, 이건 진짜... 뭐야? 낙서 아니야? 이거 네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씨 똑바로 뭐 하는 거야? 일하고 있던 거야? 아 일하고 있었죠 어우 어, 뭐야? 오늘 한바카츠 어우.. 주승아 너그너 너 진짜 너야민석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 저, 지금 저 같이 이제 파워포인트를 키면 저 이제 같이 한거 어, 너 그러다가 진짜 사직서 쓰는 수가.. 저거 뭐 같이 한거.. 같이 한거야? 네 열심히 너는 직장 동료가 같이 했다 그러면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예, 아 같이 했죠 쟤 노는 사람 됐잖아 지금 같이 했죠 같이 했어? 예, 같이 했죠 어, 열심히 하자 예. 항상 간 속에는 사직서를 품고. 예! 어? Yeah. 언제라도, 어? 나가라면 나갈 준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라면 또. 어쩔 수 없죠. <웃음> 뭐하고 살 건데, 나가서. 이미까지 다른 지점 가야죠. <웃음> <웃음> 끝까지 일하나네? <안> <웃음> 다 했습니다. 아, 다 했어? 네. 가자. <웃음> 응, 가자. 다 가자. 여튼 내 인생은 잡초 같아서 별의 별일이 다 있어도 누가 위에서 짓밟아도 할때 죽지는 않는데 그냥 지금처럼 좀 제발 좀 잔잔하게 우리 딸클 때까지만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만 길게 바라지도 않아 남은 한 해라도 잔잔하게